파워포인트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이미지 파일을 많이 첨부하는 경우 파일 용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용량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파워포인트 옵션에서 항상 사용하게끔 적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그다지 추천하진 않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는 파일을 누른 다음에 옵션으로 이동해서 고급 탭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크기 및 품질 부분에 기본 대상 출력 설정이라는 드랍다운 모노를 펼친 다음에 최대 220ppi를 96이나 150ppi로 바꿔주면 계속해서 그 품질로 유지가 됩니다. 이미지 파일 선명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여기에서 96이나 150ppi로 선택한 다음에 별도로 저장하면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슬라이드가 많은 경우에 특정 이미지 파일의 크기만 별도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첨부한 그림 파일을 누르면 상단에 그림 도구 탭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메뉴를 누른 다음에 그림 압축 메뉴를 누르면 압축 옵션에서 이 그림에만 적용 항목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 출력 부분에 원하는 품질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고 파워포인트 문서 내에 있는 모든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동일한 ppi로 설정하려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 그림의 적용 부분을 체크해제라고 적용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저장할 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일 메뉴를 누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저장 왼쪽에 있는 도구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을 볼수 있는데 그림 압축을 누릅니다. 그러면 앞서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그림 압축 창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 이 그림에만 적용 항목에 자동으로 체크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슬라이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용량을 줄일 때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니까 필요했던 분들은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